자주 쓰이는 단어들 발견 발견하다 전기에 발견 단서 발견했어? 어제 발견한 사진 우연 If you see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se words, then that's probably what it exactly means. 우연히 우연히 알아냈어.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어. 그건 우연이었어 사이 산과 산 사이, 골키퍼의 다리 사이, 나그 사람이랑 가까운 사이야. 현실, 현실적, 현실적으로, 가혹한 현실, 현실적인 희망 현실적으로 생각해. 작품 훌륭한 작품 작품 전시 최고의 작품을 만들 거야. 상상 상상하다, 즐거운 상상, 더큰 나무를 상상했어. 내가 상상한 미래, 현실적인 상상, 상상과 현실 사이, 우연히 발견한 작품,